자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그 어, 저기 그 심동보 재동님 뭐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자 지금은 저희가 또 이제 그 비정규전 그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할 수 있는 비정규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보 재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동님 저, 저어 보니까 그 일산에서 온수관이 터져가지고 운전자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익어 죽었다.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익어버렸다네요,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5,400가구가 난방이 끊겼답니다. 예. 예. 그게 어제 저녁 9시경에 아마, 그, 예. 온수관이 파열돼가지고 예. 완전 아이비규환 아이비규환이 갔답니다. 아이비규환. 예, 예. 한마디로. 예, 예. 그게 100도가 넘는 물이, 그냥, 이게 또, 저, 그, 용암 분출하듯이. 예, 예. 분출해가지고, 그 일대가 그냥 아비규환 소위. 두 명이 중화상을 입고, 뭐, 20여 명이 다쳤는데, 보니까는 뭐, 그, 소위 말해가지고, 뭐, 소방관들도 다치고, 뭐, 그랬나 보더라고요 예. 그 사상자가 많았다고 요 속출하고 있다고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지난번, 이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고양시 뭐, 저유소, 기름 저유소 폭발 사고도 그것도. 10월 7일. 아 10월 7일 날 있었던 그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딱두달 전이죠. <웃음> 예, 예. 두달 전이고, 어 그,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11월 24일날 예, 아, KT ING사. 예. 그 보면은. 지하통신구. 예. 지하통신구가 예. 불이 났는데 예, 예. 지금 한강 그 축을 따라서 일직선상에서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겠죠. 그게, <좀> 예. <웃음>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예,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게 예. 왜냐면 북한이 예. 남침을 많이 할 경우에 예. 또는 침투를 할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저 하나의 예, 주공, 그럼 예, 종공, 예. 예. 그 루트거든요. 예. 예? 그 지, 얼마 전에 그 지난번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가지고 예, 예. 11일 1일부터 시행이 어버렸잖아요이행이 예. 그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장성들 뭐 국정운영까지 대동해가지고 국방부장관은 예, 예. 그것도 차관까지 또 따라갔더라고. 예, 예. 선글라스 끼고 뭐 시찰하는 거. 아,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동한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하사머물이 예. 고지 그 가서 예. 막폼 잡고 막 그. 예, 그, 예. 그 현장시찰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전술도로까지 뚫뚫었다고. 지피 예, 예. 철수하고 예, 예. 지대 철거하고. 예. 그게 사실은 치철은 축순으로 예. 그냥 그주동로를 그, 그, 열어준 거예요. 사실 어떤 부분면 그렇잖아요. 자애물이 없잖아. 예. 대전차 방역도 다 철거하고. 예. 그냥그당음대로그 그냥 얼마나 팽냐가 좋아요. 예, 예. 그러다가 한강하고 쪽에 또, 공동 의료 수익이다, 한강하고, 공동 개발이다, 뭐 해가지고, 예. 수로까지 그,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 그게 끝나간다는데, 그거 바로 수로 입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니까, 한강의 철책선도 다 거둬, 걷어, 거둬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강 철책선. 그럼 거기도 철책선.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10월 7일 고향주유소 폭발 났죠. 예. 그 풍동에 안 하자라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게 믿기 힘들고요. 예. 그 다음에 11월 24일 KTIN g 사 예. 지하 통신구 화재 났죠. 예.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백승역 온수관 파일 돼가지고, 예. 까비건 처리. 이게 그 일직선 상황이 있어요. 한강을 따라서 일직선, 이렇게 일직선이네, 일직선 예. 근데 예. 이게 예. 그참 심상치 않다. 그데 아. 어디에도 아 n g 사도 그렇고, 고양주유소도 그렇고, 이게, 음. 저, 음. 인위적으로 예. 그 폭발을 시키든지 예. 불을 내지 않으면요. 불이 거의 나기가 불가능한데요? 사실은 보면. 어. 그렇습니다. 그 어? 저기... 그게 어떻게 불이 나냐 이게. 그... 아니 지하 통신구에아 g 지스 통신구에 사람이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자연발화를 합니까 이게? 안 되죠. 예. 안전장치 엄청 음. 잘돼 있는데. 예, 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하는데 뭐 합동 조사를 한다고 뭐 보도도 되고 예, 했는데 예. 아직 국방부가 거기에 개입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예? 문제는 예. 그제 예. 그 자유한국당뭐이정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 제출 자료를 예. 제출한 자료를 다 고, 공개를 했잖아요 예. 제가 저 지난주 방송 때저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ING사 하재는 예. 이거 대공용위점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되나 예. 예. 10년 전에 국방부가 왜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예예. 아무도 기다리지 않잖아요제 방송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200, 200명밖에 안돼 그런데. <웃음> 아그렇게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 서울 4대구가 통신이 마비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용산구가 포함되어 있어. 예, 예. 그용산구 국방부 합참이 있잖아요. 합참은 다있죠이 예, 예, 국방부 합참에, 이 분명히 통신, 이, 이 지휘통신망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예, 예. 나는 근데, 예측을 했거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딱끼 놓은 거예요. 아. 완전히 마비가 되버렸어 아니, 그이정명 의원이, 의원님이 그, 저, 제동님 방송 보고, 국방부의 지뢰한 어, 그래야 거. 그래야 하실 수도 있죠. 어, 지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여튼, 국, 예. 내부망 48개 선이니 예. 43시간도 불충대 버렸다는 거야. 예. 근데 예. 이것도 난 믿기 힘들어. 예. 더 됐을 거예요. 더됐겠어 국방부에. 그런데,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k c s 라고 해서, 예. 합동, 예. 어, 지휘 통제 체계예요 예. k, 음. k c s 라는게 KJCCS라고, 예.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거 내가 잘 알아요. 내가 합통 합치면서 중간에 짠 것처럼 는데 계직스 때문에 예. 그때 막 회의하고 뭐 이런 내많이그그 그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계직 굉장히 중요. 이게 한번더 군에 예. 지중추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육해공 해병대 다 박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연합사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한 이게, 이게 그다음에 예. 저청와대 예. 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국정원도 통신 마비됐더단 말이에요. 국. 이게 마비되면요. 예. 유선으로 통해서 예. 실시간 정보 교환이 안 돼. 예. 공유가 안 돼요. 예. 지휘도 안 되고. 예. 그리고 국방부 배명은뭐 그거 아니고 다른 기뭐 했다 왔다 갔다 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다른 망으로, 대체 망으로 했다는데 예.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아... 없리그 무선으로 했다, 인공위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예. 이거 완전 히 데이터 이게 공유가 아니까 데이터. 예, 예. 음성 뿐만 아니고 예. 영상, 예. 데이터, 예. 문서. 예. 실 시간 다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마비되는데 어떻게 무슨으로 아. 됩니까 이게 예. 말단되그거 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있어요 m i m 라고 Mil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예. 이것도 다 마비돼 버렸어 그그 아. 그 사계망이 예. 그 다음에 합동지휘통제 <웃음> KGX 5계망 그 다음에 화상의 5계망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 이건 테러고만 이거는 이거는 저 만약에 전시 같으면요 예. 거의 이틀 동안 음. 군 지휘가 마비되 버렸다니까? 그런데 아. 요즘 핸드전에서 네. 이틀이면 얼마나 기... 게임 끝나죠? 에. 30분에 그냥 이게 전쟁 판도가 갈라질 수 있는데 미국이... 이틀 동안 지휘를 못 했다? 이건 완전히 그냥 미국이 북한 폭격하는데 15분이면 끝난다고 15분이면 전쟁 끝나는데 아, 이틀이면 뭐 그러니까 총각을 다투는 핸드전에서40 예. 예. 4만세 시간 동안 예. 이것도 제좀 그들 믿기, 그들이 믿기 그들이 더 대게. 되겠죠. 예. 국방부 뭐 같은에서 예. 제출한 자료에 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이만4 시간은요 <웃음>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먹통으로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근데이 심각한 <웃음> 예. 사태에 대해서 예.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음. 발표하지 한 번도 없어. 그 아니 경찰 국회에 전... 모르니까 제출한 자료 들어 이게 국회를 의 예. 통해서 공개됐단 말이야. 예. 그 국방부 합참에 아무데 이거에 대해서 발표한 사람도 없고 아. 조사한다는 데도 없고 그다음에 합동조사에 국방부 합참도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 통합 방위법에 제가 저 예. 지난주 방송에 그랬잖아요 이게 저 가을병 이거 통합 방위 사태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예. 이 정도는 최소한 저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을 해서라도 예. 을종 사태 정도로 선포해 된다니까 예. 진돗개셋 예. 그죠 예안 했어 예. 예? 무슨 저, 그 뭡니까 어디에서 선표한지 말아 아 과학기술정통부 음.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재난주의보 정도 발령했다고 예. 국방합참은 썩물 빠져있어 예. 이 엄청난 실제 피해가 생겼는데도 이게 온전한 나라에 예, 국방부 합참이요 군은 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군도 보지만 국정원도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거 아닙니까 국정원도 가만히 있어요. 아, 이거 예, 계직서 예, 다국정하고 미국서 예. 다국정하고공략이 경찰도 지금 다 마비됐는데 가만히 있고. 자, 자, 예, 예. 경찰 말씀인는데 예, 예. 경찰청이 어디 있죠? 서대문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서대문고파포함되 있다고, 예, 예. 내가 보기에는요, 경찰도 지지통제체가 있, 있을 거라고, 예. 10중 8분에 음. 마비됐다고 봐요. 아. 이거, 이거 한번 저 따져봐야 되고, 예. 이거, 저, 국회 차원에서요, 국정조사해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 이거, 위, 중한 사태를 예. 대충 얼어버리고거짓말에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음, 국정, 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 우리 정치권에 그 인맥이 있, 있으신 분들은 정치, 그 우리 그, 저, 뭡니까, 저, 정치인들한테, 아시는 정치인들한테 이거 국정조사하라고, 이거 사실 이 정도 같으면 행정부 장관 이거 옷벗길수 있는, 옷 벗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 아니, 국가 중추신경이 많이 됐다니 예, 예. 그럼 국가안보실이 뭡니까? 예. 국가안보에 이거 콘을로 타오잖아요. 예. 뭐 국방부 합참 어. 뭐~ 저~ 국정원 예. 뭐, 뭐~ 다 거기서 통제하잖아요 예. 안보실이 없어 예. 이런 이런 이러,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가안보실장은 그~, 그 저기 정의용 씨는 보니까는 뭐~ 노동 관련 뭐~ 그런 거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직무유기야 네. 예. 직무유기라고무유기죠 직무유기 이게 이런 위조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예. 국가안보실에서 네. 그에 대해서 무슨 한 마디가 없어 한 마디가 아이고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네. 대한민국이? 네. 아이 그그러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입니 <웃음> <아니, 웃음> 그러고도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 자식들아? <웃음> 아니, 이게 나라냐고. 예. 아 이게 나라냐고아 국민의 지금 생명과 재산이 <웃음> 자유가 잘못하면 이거 뭐 쏠돌이지 예. 나라갈지도 몰라 이게. 예. 그리고 이가보기에는요 집중 팔국 북한 도발해 이거. 북한의 비정규적 <웃음> 도발해 이게. 소프트킬이라고. 소프트킬. 예. 예. 연승작전이라 이게. 예. 예. 네. 노골적으로 옛날적으로 막포탄을 푸고 미사일을 쏘고 할 수는 없잖아. 예. 응. 음. 근데 그래,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 이거 얼마나 시, 손쉬운 거 아니야. 아 남북군사합의서 회담 그 합의서에 그 서명한 그날 사이버 테러 했다고 부, 북한에서 북한군에 사이버 테러 했다고 저기 그 기사 놨더만요. 그리고 지난 저 11월 19일. 예. 남북군사합의. 아, 9, 월 19일. 예. 판문전선은 남북군사합의 뭐, 그 공동, 뭐, 어, 이행, 뭐, 그거 설명했잖아요. 예, 예. 11월 1일부터 발효됐잖아요. 예. 이게, 예. <웃음> 이틀 전에, 예. 아니요. 이틀 음. 전이 아니야. 11월 20일날 이사건가 있어. 예. 근데 오늘 예. 신문이 크게 났더라고. 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2주가 지났잖아요. 예, 예. 육군에서, 육군 25사단에서, 예. 밖의 포탄이 두 발에 벙 떨어진 거예요. 예. 엉뚱한 대로. <웃음> 아침에, 예, 예. 이게 박격포를 쏘는 그 거리가 예. 1 8 k m 래요 그런데 예, 예. 그 표적에서 예. 800m가 예. 떨어진 예. 엉뚱한 부대에 떨어진 부대 안에다가. 예. 그것도 유로주장고가 있는 그 20m 옆에. 아다 죽을 뻔했겠네. 예. 큰일 날 뻔했어. 그근데이게 예. 사격도 아니야. 예. 이게 자 1,800m, 800m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이거는 사격이라고 음. 할 수가 없어. 저도 해군에서 한포질을 많이 해봤는데, 예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예. 9.19 어, 군사 합의를 이행하다 보니까, 예. MDL에서, 그 군사 붕괴에서는 방 5km 내, 이내에서 사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격 훈련할때라 사격 훈련 장소가, 이게, 이게 뭐라 뭐, 뭐, 뭐, 금파리 사격장이래요, 파리. 이쪽으로 다 몰려온 거야. 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영감, 전말이잖아요 연간, 예. 교탄이 있거든, 교탄. 예. 이거 다 소비해야 돼. 예. 안 하면, 그, 저, 또조사받는다니까 아, 이뭐 이래서 그러니까 그래, 실직을 예. 올려야 되는데 예. 한참을 몰려가지 사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안전 수칙이나 이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내그 그런 게 제대로 통제가 안된 상태에서 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훈련하면은 1년에 몇발몇발 몇발 소비를 해야 되는 그 패턴이 다 설정돼 있거든요. 그게 고경별 아. 단종별 예. 교... 음. 교탄 그런게 훈련탄이 예, 예.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말에 다 소비를 못 하면은 예. 지휘관들이 문책당하니까 그 연말에 막 하, 한 방에 이제 뭐오지그 남은 거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훈련장이 없으니까이 부대 저 부대에서 다 몰아 가지고 11개 부대가 거기서 같이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야 빨리 쏴. 그냥 빨리 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뚱한 나 어, 어, 날아갔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 군대가, 예.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요 예. 예. 왜냐면 남북군 사업이 이거 잘못됐다. 예. 이거 예. 완전 준한국 문서다. 내가 예. 이렇게 여러 분 주장했거든요. 예. 제게 신동구 자유국 TV도 주장하고, 그 예. 여기서 주장했는데, 예. 예. 예. 예. 예. 적당히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아...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가 되고,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 예. 안전사고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안 나오는 거, 거 아니에요. 저 정도 같으면, 그, 북한의 암찰조가 1, 2, 1 사태, 김신조 사태 같은, 김신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청와대에서도 지금 난리, 난리 법석을 떨어야 되는데, 이 뭐, 김정은 답방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쌍수 들어 환영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게, 그, 기억나시는데, 정... 60년대, 7 0년대 예, 예. 북한이 대비정규전, 비정규전 도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게 뭐, 연평도, 연평해 전이다든가, 음. 어, 어, 예. 뭐, 어, 연평도 폭격 도발이라든가, 이런 노골적인 예. 포를 쏘고 말이죠. 예. 우리저천안함을개집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공비들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비. 그니까 뭐냐면, 은막 기억하시죠? 저, 저, 청와대, 청와대 습격. 그죠, 1 김신조. 그 68년도 1월 2 1일날 김신조 사태. 그쵸, 68년도. 그다음에 그 뒤에 뭐지 우진 삼척 공기들 들어왔죠. 120명이 계속. 그래가지고 뭐한달 예. 내내 소탕하면서 울도 예. 많이 죽고 예. 예.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들어왔죠. 잠수함, 잠수진 통해로또 들어왔다가 예. 뭐 금물망에 음, 걸리고 그망에 예. 그리고 뭐 하튼 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끊임없이 비중교전 도발해서 뭐 간첩선 들어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예. 저도 저 80년 12월 2일날 제가 저 남해에도 간첩선이 객침시고 있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막 간첩 선 들어오고 이렇게 공비 들어오고 이런 비정규동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에. 왜냐면 그거는 왜 그랬느냐 북한이 예. 혼란을 조, 조성하는 거죠. 예. 어. 혼란을 예. 그리고 <웃음>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흔드는 거예요. 예. 비정규좀 들어온 거 이거 연합 방위식물 아. 가지고 미군이그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비정규 전에. <웃음> 그런 식으로 도발을 계속. 지금 딱그 생각이 난다니까? 아니, 지금은 왜? 예. 그렇게 잠수정을 타고, 잠수함을 타고 들어오고, 무장 공비가 위험하게, 뭐, 공작선을 타고 들어오고 말이죠. 예, 예. 그럴 필요가 없어. 그죠. 이런 데 얼마나 치악한 데가 많아요. 그 예? 통신구 음. 예. 예. KT 하나 날렸는데, 이렇게 국방부 지, 합동지 통책에, 어? 정보 통합 시스템이 마비돼버리는데 예, 예. 얼마나 네. 효과가 좋아요. 예? 아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어, 백성역, 온소은 하나 터지니까, 아비교환이 되죠. 예, 예. 뭐, 주위에서 하나 폭발하니까, 막 얼마나 그것까지 혼란이 조성됩니까? 불안, 예예. 국민이 불안하게. 예. 얼마나 이런 수단이 많다, 이거야. 예예. 우리 사회에, 예, 예. 기관, 기관 시스템에, 예예. 취약점이 많다는 거야. 그럼 는 쉽게 할수 있는 거야. 그걸 방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어 그죠. 터지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대북동의점도 조사 안 하고, <웃음>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가지고 <웃음> 어떻게 <웃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킵니까? 음, 사실, 이 정도면. 말이 안 거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안보실장 옷 벗어야 되는 거고. 해사에 대해 행안부 장관 옷 벗어야 되는 거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저기, 그, 저기, 뭐, 정경도 국방부 장관 옷 벗어야 되는 거고. 그, 김두경 그 행안부 장관 옷 벗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음, 국회에서요. 국가안보실장 옷 벗어야 그 는자들 예, 있죠? 안보라인에 예, 예. 안보실장. 예. 예. <웃음> 합참 국방부 장관, 합참부장 예, 예, 예. 해양부 장관, 예. 국정원장, 예. 다불러서 청문해야 돼, 최소한. 청문. 청문. 그래가 이걸 왜 조사를 안 했느냐. 음. 예. 따져봐야 된다니까. 예. 근데 국회에 쫙 그런 움직임이 없어. 아니, 뭐 네? 진짜로 이게, 그, 저기, 10월 7일 고향 유소 폭발 사건은, 이게 폭발물은 또, 이게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 왜, 저, 저는 국제 라이센스다 갖고 있거든요. 예, 폭발물 다룰 수 있는. 그, 그, 왜냐면,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 저, 항해학과 졸업하고, 그, 저기, 폭발물 운반선, 케미칼 탱크라고 하는 황물 운반선에서 4년간 항해사를 근무했는데, 이 탱크 안에다가 이 폭발성이 강한 이런 물체를 실으면요, 그 위에다가는, 왜냐면 하 이게, 그, 질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질소 퍼징이라고 하는데, 산소를 다 빼버립니다. 산소를 음. 빼버리면은, 이게 산소 용, 산소가 줄어들면은 이 불꽃이, 꺼져 버린다고. 음 산소가 있어야지. 그 안에 안전 시스템이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안에다가 이 실질적으로 이 화물칸이 백이면은한 85% 정도만 화물을 실을 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가 부피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마진을 한 15% 두는데 그러면 15%의 마진 안에서도 음 폭발성이 강한 음. 화물은요. 이 철판하고 화물이 배가 출렁출렁거리면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네, 그렇지, 그렇지.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를 빼버리기 위해 가지고 질소를 확집어넣어가고 산소를 빼버린다고요. 음. 그걸 질소 퍼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유소 같은 시설들은 그러한 질소들을 다 질소를 하든 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산소를 다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냥깨비를 집, 성냥불을 집어넣든 담뱃불을 집어넣든 횃불을 집어넣든 이간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게 풍등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까 하는 거죠, 이거는. <웃음> 그러니 그렇죠.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아, 대해서는. 웃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폭발물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웃음> 그 연결돼 있는. 그러면 이거, 이거 바로 국정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전국에 이런 저유소가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저 부산에 있는 우리 집 앞에도 이 저유소가, 이게 SK 저유소가 몇 개나 있는데. 근데 제가 <웃음> 예.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건요. 예. 지금 이한 사고가 난데도 불구하고 국방합참 안보 관련 라인이 예. 실종돼 있잖아요. 예. 문제는 이게 서막이에요 서막 서마. 서막이죠 예. 서막 예신모탄이라니까이 북한이 예. 왜 지금 그렇게 요란스럽렇게세번씩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어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예. 뭐 거기꺼를 해 이래가지고 비핵화에 그냥 비핵화 사기를 벌렸는 건데 예, 예. 이게 북한이 이제 웃고 자는 게 하나도 못 얻었잖아 그지 예. 예 화가 나니까 해줄 수도있겠네어뭐 예. 제재 완화도 안 되지 예, 예. 그래서 이, 이 운동. 서안에 궁극적이 생겼어. 야, 그말안 된다. 이런 거 흔드는 거예요. 예예. 흔드는 게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 자, 통신구 하자 놨죠. 그냥, 예. 서울시내 예. 지하 공동구 음. 있죠. 예. 거기는 통신라인뿐만 아니고, 예. 아마 전역선, 막, 예. 그 다음에 상수도 가는 게 같이 간다고. 예. 엄청 최악해요 예. 그거 예. 하나 딱 하면요. 음. 핵심적인 위치에, 서울시가 완전히 그냥, 예. 마비돼버린다니까 예. 불안 들어오죠 예. 에어컨 못, 아니, 저, 저, 저, 저, 냉장고도 안 되죠 히터안 되죠 아, 그리고 교통 난방안 난방 되죠 그리고 저기, 예, 그 교차로에 신호등 다응망돼버리고그렇죠 그럼 어, 다 사고 나겠네요 그면 통신 안 되죠 밤상 예, 예. 상상해 보세요 아. 근데 그러한 취약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자재 이걸 보고 대체를 확실히 강구하지 그, 않으면요 큰일납니다 예. 큰일, 큰일 나자 그러면 어, 이, 이 그런 전기가 나가도 나가가지고. 어. 교통사고가 확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거 이거는, 음, 북한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런 전력선 몇 개만 나, 날려버려도, 교통사고 나가지고내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화가 다 왔다. 예. 군사적 도발, 이거, 우리가 저 적대행위를 금지했다. 합의했다. 예. 이게 북한 선의만 믿고, 예. 순진하게. 예. 당연히 줬잖아요, 지금. 예. 전방에서부터, 음. 예. 서해상까지. 어, 싼그릇 물을 그냥 개방해보는 게, 예. 마음대로 해라. 음. 이, 이 식이란 말이야. 예. 이런 데다가, 그, 사회적으로 기관 이런 시설, 예. 이런 데 보호대책도 제대로 안돼 있고, 예. 사고가 났는데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조사가안 한다, 이거야. 예. 그리 당연히 후속, 후속, 그, 저, 어, 예방대책, 으로 예. 강화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생겼다 하면 예. 또안할 거예요. 그럼 국민들만 충분에게불안한 예. 어? 거예요 국민들만 뭐. 죽어나가는 거죠 죽었네. 그리고 저기 그 고향 저유소 폭발 사고 났을 때 경찰이 뭐랬냐면 대국용의점 없다고 아예 그런 이야기 해버렸습니다 대국용의점 이 있는 지 없는지는 조사안 해면 고국이를 해봐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 예. 여러분 이제 행안부 장관 여러분들이 죽기 싫으면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죽기 싫으면은. 행안부 장관 저기 청문회 하라고 행안부 장관 뭐가 지 난리라고 이거 강력하게 조사, 저기 그 정치권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어~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예. 지난주에 그~ 그~ 심동구 제도의 실전 이야기 (25회) 방송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이제 개최 하직고 본격적으로 다뤘잖아요 예, 예. 그때 내가 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쵸, 예. 근데 하나 도기다아드리는 사람이 없어 예. 국방부안 하고 예. 그러면 이게. <웃음> 국회의원 한 명이 지리한데서 제출한 자료가 튀는 왔단 말이에요. 이 마비된 게딱 맞잖아요. 그런데 이인식이라 이거야. 아. 그데 이걸 꼭 보시고 많이 좀 전파를 하시고 예예. 공유도 하시고 예. 이래 가지고 많이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예. 인식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자들이 기내에서 그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국내 정치 이야기하하니까 국내 정치는 <웃음> 이야기하지 말고 뭐 외교만 이야기합시다. 아, 내가 대답 안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웃음> 아니 소통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어그뭐 소하고도 통할 정도로 소 어, 소통 강조하시는 양반이 왜왜 그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뭐 불통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하더만은 <웃음> 왜 자기는 말을 안 하고 기자들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청와대 국가 실장은 뭐가 지 날려야 되고 어, 그~ 저기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그러고 이~ 저유소 폭발은 이거 국토부죠 어. 국토부 장관 이~ 이~ 전부 다 이거 옷 벗겨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옷을 안 벗기면요 <웃음> 여러분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죽는다고 이거는 <웃음> 하여튼 그~ 제가 좀 마무리하자면은. 예, 예. 이, 이, 연쇄적으로 지금 예. 일어나는 이, 그, 뭐, 화재 사건, 폭발 사건, 예, 예, 예. 온수관 파열 사건 등등. 예, 예. 이게 또 희한하게 북한의 침투 경로상에 있는 음. 일직선상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예. 한 달이 멀다 하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공 용기점에 대해서는 전혀, 어, 염두에 두지 않고. 예, 예. 그냥 행식적으로 그냥 사고 운임 발표 끝나는 거예요. 예. 그에 군은 빠져 있고. 예. 안보라인 빠져있고. 예. 이건 아니라, 이거. 예요 예, 국정원도 어. 빠져있고. 그리고 나는 이거, 저, 거의 이거 10중 팔구 음. 북한의 예. 비중규전 도발에 하나의 서마으로 보거든요. 음. 이게 실제 대비해야 됩니다. 예. 조사도 실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1980년 5.18 일어나기 그 며칠 전에, 한강으로 간첩들이 치, 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뭐, 경향신문이 뭐, 저기, 국내 동아일보니 신문들 나온 걸쭉 보니까, 야, 이거 사상 유례가 없이, 이, 그 당,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강을 거슬러서 올라온 케이스는, 경우는 없었다더라고요. 근데, 거슬러 올라오다가, 이, 모래톱에 그 반잠수정이 걸리면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우리 초병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사살을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이, 모래톱이나 한강 하구를 지금 다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로조사. 수로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저 <웃음> 접근할 수 없던 걸다 자료로 이제 자료로 그럼 수심이 어디고 <웃음> 어떻게 깊고 이게 수심이 다 들어가니까 <웃음> 네. 반 잠수정이 쭉 이제 침투를 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 잠수정 수영 뭐심수수단은 <웃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노무현 정권 때뭘 하려고 했냐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펴놓은 그, 어, 서해해상평화공원 뭐 1, 2, 3그 보고서에 보면요. 그게 아마 3편인가 싶은데. 이 임진강 하구하고 북한의 임진강 하구하고 그 남한의 신공 수중, 수중보 사이에 그 셔틀을 운영하는 관광 셔틀이죠. 셔틀 유람선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안도 <웃음> 이, 들어있더라고. <웃음> 그러면 그게 들어있으면 그 서해에는 특히 3월달하고 가을철, 봄철에는 안개가 자기 손바닥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는데 그러면 간첩도 타고 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예. 더 무서운 건요 지금, 그,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님, 당선되자마자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신곡수중보 허물겠다. 생태계를 보, 보군해야 된다 하면서, 신곡수중보를 허물겠다 했는데, 신적, 신곡수중보 허, 만약에 허물, 허물었으면은, 허물었으면은, 그 간첩들이 그냥 쭉 타고, 올라, 잠수까지 올라오는 거야, 반잠수정이 국민 여러분, 이러다, 이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정부가, 이게, 저, 특히 안보 문제는, 예. 너무, 그, 아니라고, 예. 또, 즉 북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예. 또, 무모해, 무모. 왜냐면 이게 막, 한참에 막, 지뢰, 제가 하고 뭐, 그냥, 지피 철거하고, 음. 어? 대전자 방어백 그냥, 없애고, 철조망 철거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다 열어주고 말이죠. 예. 이게 너무 무모하, 무모, 다 이게. 야 예. 이게 결국 위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예. 근데 지금, 위험이, 예. 현실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1년에 예, 지금, 그, 걸 보면은. 예. 지, 저는, 제가 지금 군에 36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회사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했지만 국방합천 근무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육해공모 작전을 좀 해군 중에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 예, 예. 근데 제가 경험하면 이게 감이라는 게 있거든. 아, 그죠, 감이 있죠. 감이 이거. 이게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주 지금 지금 예. 이게 지금 뭐야 북한이 이상한 이저소프트킬 그 음. 소위 비정규전 도발에 예. 시작했다. 음. 난 이런 예. 보는 거예요. 어그 시장 안할 수도 있, 음. 있죠. 근데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음. 철저히 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고 대비책 강화하라야거야 제가 제가 제가 그 생각해요. 그저 말만 계속 배멘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음, 그다음 이 저유소 어디 터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그 부산 영도에 가면은 SK 저유소가 그 <웃음> 그 해안가에 있으면 대단히.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요. 예. 많아요. 예. 그데 거기는 그 소위 말해 방어 시설 이런 거 없어요. 자 우리 그군그 그 경찰 뭐제 국가안보실에서는요 국정원에서는 자 전국의 그 저유소 해안가에 있는 저유소들 방호 시그 사태 방호 시설 잘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 이야기 해줬으면도 불구하고 또또 또, 또 터지면은 이건 대통령 탄핵 시켜야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국, 국회에서 예. 발전 끼고 있으면안 되고 예. 철저히 증문을 하시고 예. 국정조사 하시고 예. 이걸 다 짚어봐야 된다. <웃음> 그리고 대비책까지 다. 예 보고를 받고 예. 그 국민들은 알이라 이거예요 예 저는 예? 그 이제 그런 예.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야당에서 이거 제대로 철저하게 파헤치면은 문재인 정권 그냥 2전만에 지금 오분 대통령 탄핵까지갈수 있는 사안인데 거는 <웃음> 예. 그렇죠 지금 유기죠 네. 그리고 지금 다음번 총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 어느 국회의원이 목숨 걸고 이게 지금 물고 늘어지면요. 아,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음, 저희가 지금 요즘에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 한판 붙자 민주노총, 민노총, 한판 붙자 네, 네, 민노총 네, 방송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민노총이, 민노총이 전국에 한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38만 명이 넘는 사람, 38만 명 정도가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조라는 거예요. 전교조도 그렇고 뭐저 은행 관련, 뭐 공무원 노조 등등등. 아 절반 넘게. 절반 넘게가 그러니까 전그 민노총의 핵심은 공무원 노조라는 거예요. 채. 공공기관 노조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에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우리 국민들의 신상 정보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럼 그런 정보들이 민노총을 통해서 북한으로 안 넘어갔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노총 홈페이지에 가면은, 김정은이라고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계속 검색이라고 탁 클릭을 하면요. 김정은 수령님 어록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면. 그니까, 러이 민노총이, 그, 북한하고 연계,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이 공무원 노조의 핵심이, 38, 70여 만, 69만 명 중에 38만 명이, 공공, 기간에 예. 노조라는 거 그러면 음, 이 소위 말해가지고 아까 저유소 시설 뭐 저기 통신구 시설 폭발되고 사고나고 하는 거야 어, 어디에 가면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에는 화재 경보기가 없고 어디에는 소방 스프링쿨러가 없고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침투해야 되고 이런 거다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는 공공기관 노조는 민주노총에못 들어가게끔 법으로 틀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그그함에서또뭐저 예. 인터넷 예. 의존도가 높잖아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그 2013년에 미숙기 그 아로 조직 있잖아요. 예예예. 통진당 예. 그 내란 넘무 사건 지금 구속 되가 있잖아요. 예예. 그때 이미 모의 한 거야. 그죠? 특히 저 해하 예. 어, 지사 폭파 예. 뭐그 예. 다음에 분당 그뭐 뭐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예. IDC라고 러는데 그거 뭐 그, 까 대규모 국가통신시설 파괴, 그게 다 이게, 저기 보십시오. 저, 어, 민주노총에서 어, 김정은 치면은 저렇게 김정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검색을 그, 클릭하면 저렇게 쭉 나오는 김정은 수령님 얼음껏 해가지고 김정은 찬양하는 것들이 쫙 나오는. 말씀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이게, 어, 오늘 뭐 그냥, 예. 이게 KT 뭐 등등 최근 이거 예. 북한에 대비정규전, 예. 어, 비정규전 <웃음> 도발, 저는 서막으로 보는데, 예. 예. 그 이석기 보니까 막민까지도는데이석기가한 <웃음> <아니, 웃음>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 해가 있는데 왜 대비를 안 하냐 이거야. 예. 아, 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느냐 이거야. 예, 예. 처음부터. 나는 예. 그래서 이 지금 저 무모하다 이 정부가 음. 어, 모 어? 무말 정도로 아니라다. 예. 예. 어,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정에도 위험한 거예요. 예, 예. 국민은 뭐 당연히 위험하고 마, 마,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그 누가 국민을 지킬 거냐 이게 이렇게 예, 손 예. 놓고. 예, 그러지아요 예. 한 시간에 하여간 장시간 하여간 뭐 거의 한두 시간 가까이 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저, 어, 그, 이제는 경찰 검찰 뭐 국정원 믿을 수가 없, 군대까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목숨은 여러분 가족께그 목숨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치권 아시는 정치인들한테 이거 당장 어, 국정조사라고 하 수사라고 하 압력 넣으시고 이렇게 지금 무능한 정권 국가안보실장. 음, 뭐, 저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전부 옷 벗기라고, 어, 다 모가지 치라고, <웃음> 그렇게 압력을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 그리고, 저기,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 이 책, 그, 방위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어, 주문하시거나 027119642번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예, 한국 만 오천 원이니까요. 여러분 좀 많이 보시고, 좀, 저, 가, 이, 우리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19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쳐 가지고, 그, 그, 지금 한국군이 이렇게 위대한 그 국가, 어, 군대가 됐다. 어, 1940년대 한국군 모습부터 최근 한국군 모습까지. 뭐, 엄청나게 어, 현대화 했죠. 예. 현대화 했는데 지금 그 현대화된 시스템이 예.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예. 거죠. 하여튼 우리, 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 교육용으로 좋으니까 이책좀 예. 많이 선물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